시작부터 좋은 날에 들려드리겠습니다.부터 계란 트레이 계란 <웃음> 조금 계란 탕하나만 이 t e 자. <목소리> 자, 일본 카메라. 일본 카메라. 완전 좋아, 완전 좋 완전 좋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. <웃음> thank you, thank you. l o v e l a